Thank you 안녕하세요. 길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 애니어그램 도형읽기 이야기를 계속하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위트론 이야기를 했잖아요? 4번, 5번, 9번 이 사람들은 애니어그램 도형의 중심축에 놓이는 사람들입니다. 왼쪽도 오른쪽도 아니란 얘기예요 물론 엄밀히 말하면 4번은 오른쪽이고 5번은 왼쪽이지만 상대적으로 중심쪽에 가까이 있죠. 그래서 오늘 할 이야기는 확실히 왼쪽이거나 혹은 확실히 오른쪽에 있는 유형들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3번과 6번을 각각 우파와 좌파를 대표하는 캐릭터라고 말하면서 정치 이야기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시지 말라고 했어요. 기억하시죠? 그런데 사실은 아주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혹시라도 3번이면 무조건 우파고 6번이면 무조건 좌파가 되는 걸로 오해하실 소지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물론 그렇게까지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마치 대한민국의 애니어그램 유형이 8번이라고 해서 전 국민이 8번이라고 생각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애니어그램은 개인뿐 아니라 집단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그 둘은 엄연히 다른 겁니다. 보통 미국을 3번의 나라라고 보는데 미국 국민들은 1번부터 9번까지 다 있어요. 그것도 거의 비슷한 비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좌파와 우파의 개념이 아주 극단적이잖아요. 살벌합니다. 요즘 별로 안 쓰는 말이지만 좌익 우익이라고도 하죠. 좌익이라고 하면 그냥 공산당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좌빨이라고 하죠. 좌익 빨갱이의 약자입니다. 좌익 우익에서 익은 날개를 말하는 거죠. 영어의 left wing right wing을 번역한 거예요. 민주주의 역사가 오래된 서양에서는 이 좌파 우파의 대립이 우리나라만큼 살벌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얘네들도 옛날엔 장난 아니었겠죠. 처음 시작이 프랑스 혁명 직후 소집된 국민의회였으니까요. 의장석에서 바라볼 때 오른쪽에 왕당파, 왼쪽에 공화파가 앉아서 그때부터 보수적 성향은 우파, 진보적 성향은 좌파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특히 이 대립이 심한 건 분당국가라는 특성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현재 전 세계 유일한 분당국가가 바로 남북한이죠.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결국엔 성격 이야기니까요.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개인적인 시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참고만 하시길 바라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에니어그램 도형의 오른쪽에 위치한 유형들은 체제에 순응하는 사람들이고 왼쪽에 놓이는 유형들은 체제에 반항하는 유형들이다. 라요 그럼 오른쪽 유형들은 우파고 왼쪽 유형들은 좌파냐?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좌파와 우파의 개념은 딱 고정된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냥 쉽게 보수가 우파고 진보가 좌파다. 그렇게 정의하면 오른쪽 유형들은 우파 성향이 강하고 왼쪽 유형들은 좌파 성향이 강하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만 보면 재미도 없잖아요. 할 얘기도 별로 없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왼쪽, 오른쪽으로 나누는 것보다는 오히려 어썰티브와 컴플라이언트로 나누어 보는 게 뭔가 의미 있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혼니비안 그룹이죠. 혹시 이 호니비안 그룹을 처음 듣는 분들은 이전 영상을 참고하시고요. 지난 영상에서 위드로운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번엔 어썰티브와 컴플라이언트를 보는 겁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어썰티브는 우파, 컴플라이언트는 좌파의 느낌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건 물론 3번, 7번, 8번은 무조건 우파가 되고 1번, 2번, 6번은 무조건 좌파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미국이 3번이라고 해서 미국 국민 모두가 3번은 아니라고요. 다만 우파의 성격이 어설티브 같은 면이 있고 좌파의 성격이 컴플라이언트 같은 면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좌파와 우파를 구분한 여러가지 기준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가 자유와 평등에 대한 시각 차이거든요. 우파는 자유 쪽에 좌파는 평등 쪽에 무게를 두는 편이죠. 물론 이건 상대적인 거예요. 당연히 둘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파는 좌파에 비해 자유를 훨씬 더 중요시하고요. 좌파는 우파에 비해 평등을 훨씬 더 강조한다는 거죠. 그래서 극우파는 극단적으로 자유를 주장하고 극좌파는 극단적으로 평등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극우파는 신자유주의, 승자독식주의 뭐 이런 쪽과 관련되고 극좌파는 사회주의, 심지어 공산주의까지 관련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설티브, 컴플라이언트와 무슨 관련이 있느냐? 이제 그 얘기를 해볼게요. 어설티브, 3번, 7번, 8번은 공감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라고 했죠. 그래서 타인이 뭘 느끼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또 현실에서 벌어지는 게임에는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말하자면 고스톱은 잘 쳐서 돈은 많이 따지만 개평은 잘안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한테 평등 이야기를 하면 아니 똑같이 게임에서 내가 딴 건데 누가 따지 말랬어? 너 따면 되잖아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는 게 몸에 배어있어서 자유가 제한되면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반면에 컴플라이언트 1번, 2번, 6번은 착한 사람 컴플렉스가 있다고 했잖아요 연대감이 있다고 했습니다 협동심도 강하고 다른 그룹에 비해 확실히 이타적인 그런 면이 있죠 그럼 좋은 거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라 그랬죠? 이 사람들은 본인들이 착하기 때문에 본인들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은 나쁘다고 볼 가능성이 큽니다. 선악의 구분이 뚜렷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개평을 하나도 안 주는 놈은 나쁜 놈 이렇게 보고 정의 실현을 위해 두들겨 팰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한테 평등은 매우 중요합니다. 옆에 있는 애들도 같이 살아야 하는 거예요. 걔네들 죽으면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개인의 자유를 어느 정도는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자연스럽게 공감하게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아까 비유로 개평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역사를 보면 개평을 안 주는 정도가 아니라 옆에서 굶어죽건 말건 자기 혼자 호의호식하는 사람들도 많았죠. 지금도 많고요. 그리고 그게 괘씸해서 어느 날 여럿이서 작당해서개평한준 사람을 두들겨 패기도 하는데 적당히 패고 마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패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런 게다 실제 현실에서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이죠. 특히 프랑스 혁명 이후의 근현대사를 보면 이런 식으로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죽어나간 사람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았습니다. 좀 단순하게 보면 기득권층과 신진 세력이 충돌하는 건데요. 순서는 이렇게 되죠. 일단 기득권층이 다 해먹습니다. 정치, 경제적으로 모든 걸 독식하고 혼자서만 잘 먹고 잘 살죠. 다른 사람들이 죽든지 살든지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그래서 실제로 계속 죽어나가죠. 배고파 죽고 병 걸려 죽고 억울하게 죽는 일도 많이 생깁니다. 이렇게 동료, 친구, 가족까지 죽어나가기 시작하면 더 이상 못해먹겠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뭉쳐서 저 한줌도 안 되는 놈들 쓸어버리지않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사실 기득권층의 숫자는 그렇게까지 많지 않거든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그동안 당했던 사람들이 하나로 뭉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세상이 뒤집힙니다. 그럼 이제 기존의 기득권층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사람들과 약간이라도 친했던 사람들도 다 죽어나갑니다. 인류 역사에는 이런 장면들이 꽤 있는데요. 매우 극적이죠. 프랑스 대혁명에서 기요틴에 의해 목이 날아간 사람들만 4만 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르크스 사회주의 혁명 이걸로 전세계적으로 죽어나간 사람들이 무지막지했죠. 우리나라만 해도 6.25 전쟁으로 죽은 사람만 최소 250만 명이라고 하니까 대단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마르크스 혁명 당시 기득권층은 프랑스 혁명 당시에는 신진 세력이었다는 거예요. 부르주아라고 하죠. 이 사람들은 원래 프랑스 혁명 시기에는 귀족 성직자라는 기득권층을 대항했던 신진 세력의 중심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들이 기득권층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노노 용자들을 착취하는 계층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세계사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어설티브와 컴플라이언트 이야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럼 기득권층은 무조건 어설티브고 컴플라이언트는 무조건 신진 세력이라는 거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다고 했죠. 제가 예전에 어떤 단체가 형성되고 유지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이 컴플라이언트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 없으면 모래알 되어버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파든 좌파든 그게 하나의 세력으로 형성된다면 분명히 컴플라이언트들이 그 안에서 역 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기존의 역사를 통해서 엿볼 수 있는 건 어설티브와 컴플라이언트의 정신구조입니다. 도대체 어떤 정신세계를 갖고 있길래 이런 피비린내 나는 역사가 반복되냐는 거죠. 먼저 어설티브를 볼게요. 이 사람들은 본능사고가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두 가지 기능이 따로는 감정의 역할까지 대체해버리는 사람들이라고 있죠. 만약 이들이 이렇게 균형이 맞지 않는 말하자면 상다리의 한쪽 다리가 빠진 상태를 끝까지 고수한다면 금수저라서 갖게 되었던 혹은 자수성가로 갖게 되었던 어 어쨌든 자신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결코 나누지 않습니다. 왜? 감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든요.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감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산업혁명 초창기 영국에서는 무려 4살짜리 어린애도 노동력 척취의 대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기계가 발명되면서 비싼 돈 주고 숙련공을 쓸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사람은 그냥 단순 노동만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싸고 쉽게 부려먹을 수 있는 여자와 아이들을 주로 고용했다는 겁니다.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보통 12시간이 넘었고 심한 데는 1 8시간까지 일하곤 했다고 합니다. 지금 영국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땐 그랬다는 겁니다. 사실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죠. 영국은 18세기 때 진짜 옛날 옛적 이야기지만 우리나라는 불과 5-6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나라가 많죠. 아프리카 같은데. 이게요. 영국 사람들이 원래 그렇게 고상했던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프리카 사람들은 무조건 미개해서 그러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인간 일반이 그렇다는 겁니다. 사회가 성숙해지면서 세상이 바뀌는 거지. 원래 인간은 그런 거죠 그럼 이런 악덕 고용주는 다 어설티브라는 거냐? 물론 그렇진 않겠죠 근데 이건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적어도 이 사람들은 감정기능이 거의 고정나거나 마비된 상태라는 거죠. 자, 그럼 이번엔 커플라이언트를 보겠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하나씩 둘씩 죽어나가는 걸 보면서 피눈물을 흘리며 하나로 뭉쳐지는 사람들이 주로 이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런 흐름이 어떤 임계점을 넘어가게 되면 세상이 뒤집히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문제는 뒤집혀진 그 다음입니다. 그동안 세상을 지배해왔던 악의 세력에 대한 피의 숙청이 시작되는 거예요. 무지 막지한 거죠? 개인적으로 저는 인류 역사에서 어설티브에 의해 죽은 사람들을 못지않게 혹은 그 이상으로 컴플라이언트에 의해 죽은 사람들이 많다고 봅니다. 왜 그렇게 보냐면요. 전쟁이 주로 컴플라이언트와 관련이 있거든요. 전쟁이라는 건 집단과 집단이 싸우는 거잖아요. 개인과 개인이 싸우는 건 그냥 싸움이지 전쟁이 아니죠. 이 집단, 공동체 이게 컴플라이언트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사람이 가장 많이 죽는 건 전쟁 때잖아요. 물론 지금 난리가 난 코로나 같은 전염병 이런 걸로도 많이 죽지만 전쟁 때 많이 죽습니다. 전쟁을 하려면 집단이 하나로 뭉쳐져야 돼요. 그렇죠? 집단이 뭉쳐지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했죠? 바로 컴플라이언트라는 겁니다. 바깥 세상이 뒤집혀진 후가 문제가 된다고 했죠. 컴플라이언트가 전면에 등장하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그들의 정신세계를 뚜렷하게 볼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본능이 감정과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사고는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연대감이 사고를 지배해버린다고 했죠. 스스로 판단하는 대신 집단의식을 따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정신세계가 현실에서 극단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게 바로 이때라는 겁니다. 이 집단의식은 선과 악이 뚜렷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했던 거잖아요. 노도 맞고. 나도 맞으면 전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이 승리하고 나면 악을 제거해야 하는 겁니다.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우리 편 아니면. 무조건 선 아니면 아 울편 아니면 예, 나쁜 놈이죠. 자 오늘도 이야기가 생각보다 길어졌는데요.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어설티브와 컴플라이언트의 정신세계가 극단적으로 치우칠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역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정신이 공감능력을 상실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또 집단정신에 매몰될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알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모든 어설티브와 모든 컴플라이언트가 이런 선택을 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어설티브는 평생을 자기중심적으로 살다가 어느 날부터 자신만큼이나 혹은 그 이상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서 그를 위해 혹은 그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커플라이언트는 무조건적인 충성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깨닫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는 용기를 내기도 합니다. 그 선택의 대가가 무엇이라고 해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나중에 이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의견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